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이게 출구... 최 널 다시 만나게 되다니 솔직히 네가 스컴랜드에서 살아남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 참 대단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놈의 그 노력은 의미가 없지 헛수고라고 아 그렇지 넌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그분을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과연 그분은 이미 원하는 것을 찾으셨어 이제 곧 손에 넣으시겠지 그분은 시드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시고 너도 그 세상의 일부가 되겠지 아니면 사라지려나? 사실 그다지 상관은 없겠지 어디 한번 시험해보겠나? 지크레이브, 이런 힘없는 늙은이를 사지로 몰다니? 무엇을 위해서?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막기 위함인가? 너의 소중한 미카는 곧 집어삼켜질 거야, 시드에게 말이지. 그녀는 시드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있어 사용될 가장 궁극적인 무기가 될 거야. <웃음> 그리고 니놈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 힘없는 늙은이가 니놈의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해줘 자가 생겼어. 간포랑 그 일행에게 당했어 놈들이 미카를 노리고 있었어 어, 난 괜찮네, 괜찮아 아니요, 우리 모두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이브도요 서둘러야 한다, 레이븐 글래니 그 망할 짝식들 그놈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놈들이 왜 그토록 미카에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구나. 그레이브, 뭘좀 알아낸 게 있나? 그러게, 트런치가 뭐라고 한 거야? 후노우조에 관한 거 말이야. 간포가 이 모든 걸 조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스컴랜드에 대한 고대 신화가 있어. 어떤 높은 존재가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겼을 때섬 하나가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 섬에 접근내려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 세월이 흘러 섬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한 외로운 남자가 사람들을 납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또 도시의 구조물이 자연적인 게 아니란 설이 돌기 시작했어 단순한 신화일까? 아니면 전설일까? 푸노우즈호가 섬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외로운 남자인 것일까? 그가 미카이 납치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 만약에 그게 전부 사실이라면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구나. 푸노우즈호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감포와트런티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요. 아직도 대장을 느낄 수 있어요. 놈들이 대장을 스컴란드로 데려가고 있어요. 네, 시동 좀 걸어줘. 스컴랜드로 돌아갈 거야.